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 2강에서 PC 무료 소과금 프로그램 추천드린 적 있었죠 이번에는 모바일 편집 어플 무료 소과금 어플 두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VN과 오션 닌자인데요 강의 영상이 아니므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설치 방법과 불러오기는 똑같기 때문에 안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 영상이 끝난 후 제가 이 어플을 왜 소개해드리는지 까지 같이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VN부터 시작할게요 자 VN에서 영상을 불러온 상태입니다 영상을 불러왔고요 타임라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VN의 타임라인이고요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바로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페이드 인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시네마틱하게도 변화가 되고요. 없으 하면 없음 되고 여기서 타임라인 선택한 후 분할 보이시죠? 분할 누르면 컷 컷이 되고 누르면 화면 전환 효과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외에 템플릿도 가능하고 템플릿도 이렇게 많고요. 그리고 필터 필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수효과, 특수효과도 다양하게 있고요. 스티커 스티커 한번 볼게요.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는 조금 많이 없더라고요. 요게 다입니다. 일단 이렇게 귀여운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영상을 또 추가하고 싶으면 스티커 옆에 PIP 똑같이 보이시죠? 이거 스티커랑 PIP를 추가할 때는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비디오 면 이렇게 영상 위에 영상이 되죠. 여기서도 교체, 키프레임, 복제, 삭제 다 가능하고요. 자막 자막을 넣으려면 여기 T 보이시죠? 플러스 누르면 자막이 됩니다. 키운 다음에 그럼 똑같이 편집 키프레임 삭제 가능하고요 스타일도 여기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색깔도 변경할 수 있고 풍격화 같은 외곽선, 그림자 자막과 불투명도구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또 추가해서 넣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지금 만든 이 색깔을 추가해서 넣을 수 있고요. 보시면 색상 플러스 보이시죠? 색상에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깔을 조절하고 에디트 t c o 를 누르면 색상이 추가가 됩니다. 이색상은 나중에 계속 쓸수 있고요. 끝입니다. 자막. 쉽죠 간단하죠? 여기서도 프레임 가능하고요. 사운드 보시면 사운드에서도 음성효과 녹음도 가능하고 음성효과도 있습니다. 음성효과도 다양하게 있고 음악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좋죠? 끝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가장 기본적인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럼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완료 보이시죠? 완료를 누르면 해상도 설정한 다음에 프레임 설정하고 확인을 누르면 렌더링이 됩니다. 끝입니다. VN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모션 닌자고요. 모션 닌자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션 닌자는 영어예요. 영어. 영어지만은 영어 아주 쉽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가입 표시 있죠? 이 모양이 컷 편집입니다. 컷을 하기 위해선 이렇게 컷이 되고 똑같습니다. 나머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화면 전환 효과 화면조단이과 굉장히 많죠?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 스티커, 스티커 보시면 스티커도 이렇게 다양하게 되게 많습니다 노멀 들어가셔도 이것도 다 스티커입니다 필터, 필터도 굉장히 많습니다 효과, 이펙트, 이펙트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 많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적용해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 자막 자막 같은 경우에는 바다 이렇게 적용하실 해수 있습니다 똑같이 크기 조절 가능하고요 여기 놔두고 또 칼라 칼라면 칼라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외곽선 그림자 자막바죠? 자막바 폰트 폰트가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지금 제가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조그맣게 워터마크가 뜰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워터마크도 누른 다음에 광고를 보면 오토마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다이아몬드 표시 보이시죠? 이거 누르면 이렇게 타임라인이 더 직관적으로 수정하기 쉽게 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도 가능하고 크로마키도 가능합니다. 렌더링을 하려면 익스포트 Expert, 익스포트 누르신 다음에 해상도 설정하고 익스포트를 누르면 렌더링이 됩니다 모션 닌자 였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어플 VN 모션 닌자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두 어플 다장단점이 명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해 드린 이유는 무료입니다 무료임에도 강력한 기능들이 있고요 모션 닌자 같은 경우에는 유료지만 가격도 저렴합니다 81% 할인 중이라서 연간 11,000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유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료도 기능 제한이 크게 없습니다 렌더링 제한이라든지 화질 제한도 크게 없고요 워터마크 같은 경우에도 광고를 보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무료랑 다름이 없어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제가 이두 가지 어플 소개해드린 가장 큰 이유는 버전이 아직 1버전입니다 신생 어플이고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없어서 강의도 많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단점들이 보완이 되면 더 좋은 어플들도 발전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 두 가지 어플들도 강의에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앞으로 방향성을 말씀드리면 PC는 모바위, 필모라, 파워 디렉터 이세 가지 어플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캡컷, 오늘 알려드린 VN, 오션댄자 비버 비디오, 블로우, 파워 디렉터, 키네마스터, 이렇게 7가지 총 10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이외에도 제가 계속 찾아보고 사용하면서 괜찮은 프로그램이나 어플이 있으면 강의 추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뿐만 아니라 편집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도 많이 알려드릴 테니 자주 찾아와 주시고요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